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아, 호크토크를 마치고 지금 불리나게 달려와서 달려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호크토크 보신 분들은 다들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 연옥 멜리 연매를 어, 써보고 온 사람으로서 후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공식 방송이 아닌 구스방송에서의 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궁부터 한번 보고 가실까요? 哇 일단 쌉간지죠. 쌉간지입니다. 연멜이 약간 날아갈 때퐁 소리나 그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소리 근데 그게 어,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날른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합니다. 저주의 굴레 연옥 멜리 오다스입니다. 아, 제가 일단 설명 들어가기 전에 한번 미리 어, 후기 살짝 한번 스포하고 말씀드리면 아, 뽑아야 돼요. 예, 개 쎕니다. 개 쎄요. 아, 오히려 개 쎄다는 얘기보다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음, 생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세서 문제지 지금 봤을 때 그지. 너무 놀래버렸죠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톨이랑 대기실에서 이런저런 덱들로 실험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어, 울티민 형님이 진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 어 주거니 받거니 해요 예, 덱에 따라서 좀 다르고 아두 중에 누가 이긴다 이렇게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진짜 볼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정말 제대로 격돌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덱 컨셉에 따라서 패가 풀리는 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아, 밸런스 상당히 잘 맞췄다고 생각하고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어그 정도입니다. 일단 한번 뭐 그러면 스킬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마가 왜 그렇게 세고 무서운가 하면은 일단 개성이 굉장한 개념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마가 뭐고 연옥에서 돌아온 멜리잖아. 그래서 연옥의 굴레가 일단 세 개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연옥의 굴레 세 개가 부여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어, 자기 아군 영웅이 피해를 받거나 자기가 스킬을 쓸 때마다 연옥의 굴레가 하나씩 해제가 됩니다. 자크닥, 자크닥, 자크닥. 세 개가 해제가 됐을 때 연옥의 굴레가 해제됐으니까. 자기한테 진정한 마력이 팍 부여가 되고요. 그 마력으로 스킬 하나를 딱쓸 수가 있는데, 그때 공격 관련 능력이 50%가 올라갑니다. 예. 어그 딜을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 다만 그딱한 장의 스킬 딱 공격관련 50% 증가되고요 그리고는 다시 바로 연옥의 굴레 3개가 또 채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 둘셋 없으면 빡 한번 때리고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연옥의 굴레가 있을 때는 무조건 안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연옥의 굴레가 어 이 밑에 보시면, 연옥이 굴레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의 받는 피해 마이너스 20%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당 2 0예요 그래서 연옥이 굴레가 처음에 개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의 받는 피해가 마이너스 60%입니다. 마이너스 60%. 개 단단하겠죠? 개 단단합니다. 단단하다가 60%, 하나 까지면 40%, 하나 더 까지면 20%, 하나 더 까지면 폭딜. 오케이? 래스타 카드 하고 있다가 치바바 치바바 치바바 내가 간다. 치바바 치바바 치바바 내가 간다. 이게 연맬의 어떤 가장 큰메카니즘이다 요거를 일단 제일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얘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어, 중간까지고 그 밑에 보자 또 적군턴에 스킬을 사용하지 않은 적군에게 두턴동안 적군턴 종료시 필살기 게이지가 한칸씩 감소되는 효과를 부여하고 이제 뭡니까 어, 스킬을 사용하지 않은 적군은 저절로 소멸이 붙어 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자세를 취하거나 디버프 효과에 걸린 적군 공격시에는 자신의 주피가 40% 증가한다 예, 특히나 도발하거나 자세 잡은 애를 더잘 때린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 끝났지 설명 다 됐지 아, 오케이. 어, 진정한 마력으로 갈 때, 그러니까, 어, 연옥의 굴레 세개가 해제될 때, 공격 권리를 50%도 올라가는데, 디버프 효과도 모두 해제됩니다. 자기에게 걸려있는 디버프가 다 풀리고, 공간 50% 증가입니다 이게 만약 플레이 하다보면 내가 까먹을 수도 있어. 내가 실컷 설명해 줄고 내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방에서 보고 있으면 좀잘 알려주세요. <웃음> 자 스킬 한번 봅시다 피어스 앤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500% 광폭 피해를 줍니다 단른 얘기인데요 광폭이란 매 타격마다 적군의 남은 생명력 1%당 1%의 추가 피해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적군이 100%의 피가 나왔다면 100% 추가 피해죠 근데, 매 타격마다니까, 어, 퍽, 퍽, 퍽, 하여튼, 몇 타격 들어갔던 것 같은데, 뒤로 깎여갈수록, 어, 생명이 깎이니까, 그것만큼 추가 피해도 줄어들긴 할것 같아요. 예, 첫 타격 때가 제일 셀것고 뽕뽕뽕, 이렇게 될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그냥 개쎕니다. 죽어요. 예. <웃음> 아, 평소에 던지진 않을 거 아니야. 진정한 말에 딱 나왔을 때, 이거 한방 던질 텐데, 죽어요, 맞으면. 예, 일석 맞아도 죽어요. 아까 봤제, 딜. 아, 거기다 관통률 두 배까지 있어가지고, 예. 이 친구가 관통률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저도 기억이 안 나. 120몇퍼 나왔어요. 하여튼 그쯤 돼서 그게 좀될 거야. 어관통이잘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셉니다자 체인 슬래시 이게 이제 전책인데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300% 참격 피해를 준다 어 참격이란 자신의 관통률 절반만큼 추가 피해를 준다 이렇게 되어는데요거 같은 경우는 일성기가 만약 있다고 쳤을 때 진정한 마력이 생긴다 해도 전체기 쎄했을 때다 죽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한 반피 정도 날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좀 해보다가 뭐 이런저런 시, 실험 해보다가 피를 좀 깎은 상태에서 이게 이성 이성이 붙었거든. 이성이 붙었는데, 진정한 마력 딱 됐을 때, 한번시이 갈기 있는데, 다 작살난 적이 한번 있긴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쎕니다. 예, 굉장히 쎕니다. 자, 필살기 볼게요. 트릴리온 다크입니다.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750% 마력 폭발 피해를 주고요. 아, 두턴 동안 자신에게 받는 피해 억제 부여를 하는데요. 아, 일단 전체입니다다 죽어요. 예, 다 죽습니다. 네, 개쎕니다. 예. 일단 마력 폭발이라는 게 뭐냐. 적군 치저, 치방, 어, 얼마만큼 무시 붙고요. 받는 피해 억제를 뭡니까 그러니까 적군 스킬 사용으로 인해 받는 피해량이 최대 생명력 40%를 초과하지 않는 브레이크가 붙는 거죠 근데 구세형 뭐 어차피 다죽었다며 근데 브레이크 생기서 뭐해 상대는 얼티밋이라고 얼티밋 형이랑 진짜 대적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뻥다 죽었어도 얼티밋 형님이 최후의 불꽃이 빠졌겠지 근데 이 친구는 뭐가 붙는다 브레이크가 붙는다 그래서 크레이지 프로미너스 버버버 해도 브레이크 걸립니다 브레이크 도 걸리고요. 지금 좀 세게 쑤셔서 한번 브레이크 펑한 번까지 하면, 하여튼 면하 둘이 볼만하게 싸웁니다 아주 그냥. 볼만하게 싸워요 아주. 자, 필살기 레벨에 따른 효과 및 수치 변화. 필살기 풀업일 때 이렇다는 얘기였고, 필살기 1레벨 때는 전체 500%고요. 받는 피해 억제가, 받는 피해 억제, 브레이크가 한턴 동안이고, 어, 70%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한번차 크닥 걸리고, 파 크닥이 되겠죠. 어. 그리고 치저 지방 모신 요 정도 되겠고. 자, 2렙일 때는 한 턴에 브레이크 60퍼. 3렙일 때한 턴에 브레이크 60퍼도 같고요. 어, 필살기 4렙부터 한 턴에 브레이크가 50퍼짜리. 그다음에 5렙에도 한 턴에 50퍼. 예. 일때두턴 40퍼다. 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40퍼 브레이크는 좀 다르거든. 50퍼랑은 그런 정도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가 된 상황에서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제가 오늘 토리랑 해본 실험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걸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어, 얼티밋이랑 연멜이랑 밸런스가 적절합니다 적절합니다 얼티밋 형님 한물 같다 이런 느낌 절대 아니에요 그런 느낌 절대 아니고 아, 적절합니다 둘이 아주 그냥 아, 제대로 격돌해서 제대로 격돌했어 그런 느낌입니다 끝나저나 이번 라인업 한번 보세요 미쳤습니다 라인업이 개 돌았습니다 여러분 자, 연멜의 암멜의 페스타의 비델리의 페멀의 페이엔이다 너무 좋죠 일단 일단 너무 좋죠 오젤드의 신부부린의 헤다의 할고의 프레이의 크리스마스 릴리아 헤멀의 라반의 강모노의 할로윈 이스틴의 필력 많으시죠 지금 도나르의 중요합니다. 도나르 이거 시계탑 시간 던전 리즈 서브에 넣어놓는 거 요르문 간드누나의 메게르다의 자 마스전도 다 되고 그죠. 발렌데리엘리 이런 것도 좀 필업 다 못하신 분들 많을 텐데 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어, 라인업 정말 좋다고 생각됩니다. 역대급 라인업이, 라인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연멜의 오젤드의 페스타 이 세명이면 진짜 개작살나게 세게 놀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라인업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역시 900천장 확정이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이아 얘기가 나올 텐데 이번에 다이아 좀 많이 줍니다 여러분 어, 다들 이제 좀 아시겠지만 이번에 운세뽑기 해가지고 뭐 이런 다이아 조금 챙기고요 다이아 한무쓱 볼까 대박 출석 이벤트. 이거 어떻게 되노? 300 다이아입니다, 여러분. 300 다이아요. 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300 다이아입니다. 와, 이거? <웃음> 근침 싹둬나 어? 맛있게 한번 드셔야지. 자, 그 다음에 스페셜 미션. 뭔지 아시죠? 그냥 뭐 보통 왼쪽 에 스페셜 저 이벤트 쫙 모여 있잖아. 거기 있는 겁니다. 이벤트 좀 하면은 별거 아니잖아. 두두두 두두 끝내보면 뽑기 티켓. 10장에다가 다이아 10개 달달하죠. 이런 거 말이야. 이런 데 있다.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이벤트도 쫙 있고요. 룰렛, 룰렛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코스튬도 막 받을 수 있고, 일마 시나멜리도 그냥 뚝딱 받을 수 있고요. 일반 보상 쫙 그냥 한번 스르륵하고 이자슥 말렉 좀 두드려 패가지고 또 다이아 챙기시고 코스튬도 챙기시고요. 이벤트 교환소에서 재화들 쫙 한번 받고 돌아온 아티팩트 위시 뽑기 어, 나는 이 아티팩트 뽑아야 돼 체크 하셔가지고 받아지는 거 있죠 뽑으시고 솔가레스 대보상 던전 매일 1일 1회 대보상 던전 클리어 죠이 다이아 있습니다 맨날 좀 받아 먹으시고 개꿀이에요 이거 진짜 저크닥 소통의 뽑 나오는 건데 와. 뉴 이어 다이아 페이백 이벤트 음, 뽑기를 한다든지 좀 쓰겠죠 다이아를 어 쓴만큼 또 챙겨 가시고 신기 상점 할인 이벤트 합니다 UR이 30 다이아인데 20 다이아로 할인합니다 얘들도 할인하고 다만 패머리랑 얼티밋 형님은 이번 이벤트에서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행운 돌려 돌려 돌림통 이거 돌리면은 차 끄닥 하고 나오거든요 어 다이아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다이아 1000개가 뽑힐 수도 있다 예. 1000 다이아가 뽑힐 수도 있다 500 다이아가 뽑힐 수도 있다 300 다이아가 뽑힐 수도 있다 100 다이아가 뽑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10 다이아도 있었고 3 다이아도 있고 1 다이아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로또다 공짜 로또 매일매일 돌려볼 수 있는 공짜 로또입니다 매일 세번 돌려볼 수 있어요 자, 와 이거 보이나 지금 어? 이게 꽝이거든 이게 꽝이고 내가 아까 요거 나왔다 방송이서 돌렸을 때 어. 대박들 많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킹 성장 재료로 한번 쫙 바꿔 두시고 자 이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데서 쫀잔한거다좀 챙기시고요 자요 정도 말씀드리고 내일 우리 생방에서 보도록 합시다 잠 온다 야야 내일 이거 뽑아서 한번 바로 한번 pvp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굿나잇